학교가자! 책가방 이리 지고 따라 나와! 아, 그럼이야? 오늘 시합날이라고 우리 아빠 차로 학교까지 태워다 주신대! 싫어! 난 뛰어갈래! 아침마다 몸풀 겸 항상 뛰어갔단 말이야! 꿈뽑꿈뽑... 탈 거야? 안탈 거야? 장수 너나 타고 와? 응? 탁탁탁탁탁 어? 아, 아빠! 저 간식통 좀요! 음? 빨리 빨리 빨리 빨리! 모름표? 가지마! <웃음> 아이고 죽겠다! 아니야아니 <웃음> 이리와! 오빵 순선도부 2학년 아니보다안 살만음! 왜? 나 지각 아니잖아! 에? 맞아요! 하니 라면도 안 먹고 위반한 거 없다고요! 세상 억울한 중! 응? 너! <웃음> 오늘 거기겨나안 그랬다건 이 오빵들한테 매일 기합이 날겠나 응. <웃음> 하나 둘! 하나 둘! 육상부 구거 재판! 달려라! 달려 들리시죠? 틀리시려고요, 교장선생님! <놀람> 나 몰라라 지금 전교생 모두가 육상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! 달려라. 아니 글쎄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학교 버스를 내줄 수는 없어요 절레절레 음? 우리 학교 합창부가 쓰도록 돼있기 때문에 안 돼요 교장 교수는 여기 버스 가 짤랑... 뚱. 구독과 좋아요... <웃음> 오늘만큼은 학교 버스 타고 당당하게 출발하려 했는데 중학교 때 경기가 있던 날 수건 하나 머리에 칠근 동요매고 시골버스 탈 돈이 없어서 먼지 뒤집어쓰고 경기장까지 달리고 달리고 아무도 아는 척 해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결승점을 향해 달릴 땐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쩡쩡쩡 응. 눈물 쭈르륵 쭈르륵 쭈르륵 쭈욱 우리 육상부 녀석들에겐 그런 꼴을 되풀이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<웃음> 불쌍한 녀석들 <웃음> 선생님 고정, 고정. <웃음> 에, 에? <웃음>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라니? <웃음> 아, 아니 여기는 세계 주니어 육상 선발대회가 열리는 종합운동장입니다